자 우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나른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로 정말 오랜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업데이트가 됐는데 어떤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나른님 저희는 어제가 크리스마스였어요 우리 크리스마스 끝났잖아요 이럴 수 있는데 미국은 아직 크리스마스입니다 미국은 아직 크리스마스 시간으로 오후 9시쯤 되고요 아직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지금 각 바뀐 점 간단하게 외관만 보면은 눈이 막 쌓이고 이런 크리스마스 어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이런 과자들이 바뀐걸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크리스마스라고 다섯 배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야 다섯 배라니 원래 여러분들 주말에 1.5배 였을 때도 많이 올랐는데 다섯 배면은 진짜 지금 엄청나게 여러분들 레벨업 할수 있는 기계입니다 우리 만약에 레벨 낮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레벨업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 좋아 좋아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크리스마스 보스가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크리스마스 보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림으로 봤을 때그 소드아트 온라인에, 소드아트 온라인에 나오는 캐릭터 중 하나였습니다. 자, 우리가 아마 봤을 거예요. 제가 영상으로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번에 나온 보스는 바로 짠! 소드아트 온라인에 나오는 니콜라입니다. 자, 니콜라가 소드아트 온라인에 보스로 등장을 하는데 이번에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 크리스마스 버전에서도 보스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름을 바꿔서 등장을 하겠죠. 자, 그러면 보스가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오 지금 막 어디 있다라고 적혀 있는 게 없어가지고, 음 보스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오 이거 뭐야? 이런 게 등장했네. 오 원래 없었던 거죠? 음 알라스, 알라스 이거 뭐지?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이게 저는 사실 뭔지 모르겠네요 이거 뭐야 이런거 나 처음 보는데? 어디서 막 구매하거나 그런거 없나? 아 여기 있네 크리스마스 아라스라고 해서 뽑을 수 있는 아이템이 있네요 제가 이번에 기회를 맞이해서 지금까지 전부 치카라를 모아놨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치카라는 어 195만 아 19만이구나 19만 5천 치카라를 가지고 있네요 자 한번 아라스 사보도록 하죠 우리 크리스마스 아라스라는 게 있는데 어만 치카라가 되네요 19번 뽑아보도록 하고 제일 좋은 거 한번 뽑아봅시다 자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도 나중에 으시면 뽑아보고 일단 뽑아봅시다 크리스마스 아라스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어 뭐야 그냥 제일 좋은 거 뽑아버린 것 같은데 제일 좋은 거 피닉스 알았으잖아 어? 뽑았네? 뭐..뭐지? 뭐 어, 뽑뽑았어어 응? 예 뽑았어 아 여기 있네 그리고 크리스마스 리워드라고 여러분들 새로 생겼네요 크리스마스 리워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우와 뭐야 만치카라를 공짜로 주고 사쿠라 알았을? 이건 왜 갑자기 왜뽑힌거 이거 선물로 주는 건가 보다 이것도 와, 그냥 공짜로 만치카라를 줘버리는데 나왜 10K밖에 없지 뭐야 나왜 만치카라밖에 없어 어? 뭐야 뭐야 내 치카라 돌려줘요 어? 뭐야! 야! 왜 더, 그야 어, 그, 아, 아 돌아왔다 오 깜짝이야 오 방금 그냥 표결이었나 봅니다 갑자기 갑자기 치카라가 확 사라졌어 와 진짜 내가 모은 거다 사라지는 줄 알았다 이야 진짜 어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아침에 일 나가지고 머리가 약간 떡진 게좀 죄송합니다. <웃음> 방금 일 났어요. <입놨어요>. 어 피곤해요. <웃음> 자 일단은 여러분들 공짜로 저 이거 리워드는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만치카라를 공짜로 받으실 수 있네요. 근데 저처럼 약간의 버그가 하나 존재하는 것 같네요. 표기 오류가 좀 있네. 음. 자 그러면 다른 곳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곳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어 여기 뭐야? 아 여기 있네! 크리스마스 보스! 여기 있구나! 한번 가보자! 어? 어떻게 해봐 이거? 자 크리스마스 보스... 아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되는구나! 크리스마스 보스라는 곳이 있는데 뭐야 20명 안채워주면 못가? 아 가지네! 그냥 혼자로 가지네! 자 크리스마스 보스가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아맵 자체도 크리스마스 맵이네 우와 와 니콜라스 더리 랭가르 자 니콜라스를 잡는 그런 미션인가 봐요 그러면은 내 캐릭터들도 뽑아줘야지 자 멜리오나스 일로와 그리고 스킬 어 이걸로 합시다 검스킬로 하도록 할게요. 자, 좋아. 자, 신규 보스도 한번 잡으러 가보도록 합시다. 출발합니다. 야, 근데 크리스마스라고 많이 준비했네? 지금까지 어, 왜 코드도 안 내고 그러나 했더니 음, 뭔가 생각이 있었구나. 우리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는 생각이 있었구나. 근데 아쉽게도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코드가. 네, 지금 영상 시청에서 안 나온 거지? 자, 알리은 등장하지 않았어요. 자, 니콜라스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 오야, 얘샌데 잠깐만...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얘샌데나 이거 스킬 잘못 들건 거 같은데... 아, 스킬 잘못 들건 거 같다. 아, 시전시간 너무 길다. 잘못 들건 거 같다. 잘못 들건 거 같다.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잘못 들고 왔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딜레이 있는 거 꼬지 마세요 잠이 데미지 꽂히는 거 똑같아요. 와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그래 이런 의미로 썸네일이라 진자 찍었다 좋았어 오 어, 도망가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잡아 아이고 스킬로는 못 잡고 근거리로도 지금 피가 없는데. 에이! 모르겠다! 아... 뭐야? 구회 야, 구? 이만큼 많이 주는데? 돈 많이 주네요? 오... 그리고 아쉽게도 여러분들 잡지는 못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다음번에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다같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이번에 크리스마스 업데이트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고요 우리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안녕